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삼로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김신권 박사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박사님 인사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뭐 보내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제목 주제는 그화하고 네. 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화와 완전. 이 네. 주제는 그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이 영화의 단계로 가는 이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신학마다. 네. 이게 그존 웨슬리하고 사실 이제 장깔뱅이라고 하는데 그, 그분도 장도 존이에요. 존 요한. 그렇죠. 네 영어로 조언 네, 웨슬리하고 장칼뱅은 전부 다 이름이 같아요 일종의 그 불어로 했고 영어로 읽었다 뿐이지 그러네 네. 동명이인이네 성만 다르고 그렇죠 <웃음> <웃음> 요한이에요한 요한. 네네 칼뱅하고 예. 웨슬리 특히 이제 장로교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주류 교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 음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되고, 뭐 이단인네 아니네, 지난 시간에는 어, 알미누스 주의가 어떻게 그 칼빈 주의와 결별하고, 네. 또, 웨슬리는 이제 그 알미누스 주의를 아, 좀더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입장으로 예. 예, 그렇게 갔는지를 설명 차이점을 주로 얘기를 했다면, 은 지난 방송에 예. 댓글이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 응? 왜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런 댓글이 달렸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나도 처음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그 제가 무슨 엄청난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냥 음.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뭐 신학교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쵸. 그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그 완전하게 다 이해 그니까그 여러 그러니까 다방면이라기보다도 완전하게 이해를 다 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주장들만 알고 있거나 또좀 부족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한 가지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음. 그 세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접하지 못한 분들은 어, 그 세부상 들어가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의미가 없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주로 하는 거는 자꾸 세부상을 들어가서 어떤 차이가 있고 무슨 이건 뭐를 어, 의미하고 이런 이제 디테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얘기하다 보면 디테일은 맞아요. 그 얘기가 다른 얘기나 틀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 그 신학과 음, 음. 원래 그 사상이 의도하려고 했던 바가 네.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두껍게 책을 쓰고 연구하고 뭐 그런 학자들이 있죠. 필요하죠 그것도. 그리고 목사들은 그걸 또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네.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웨슬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닐 뿐더러 네, 네. 웨슬리 신학을 또깔뱅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메시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게 아니라 음, 쉽게 맞아요. 또 정말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음. 그거를 알려면 너무 디테일에 들어갈 게 아니라 좀더큰 틀에서 넓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볼줄 아는 그런 어, 시각이 필요하다. 음. 사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역사는 네. 디테일도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 일종의 그 영어로 이제 bird eye view라고 음. 어그 지도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그렇죠. 요즘에 무슨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아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비행기에서 보듯이 전체 항공뷰 항공뷰 항공뷰 예예 예,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버드와 비유가 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지도로 치면 은 굉장히 스트릿뷰 그 음. 안에서 어디로 가고 길은 이렇게 영...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제가 <웃음> 진학을 공부하고 마치고 그러니까 4년 공부하고 또 3년을 더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웃음> 수도 없는 걸 배웠어요. 신학의, 신학의 그 주제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신론 인간론 성령론 뭐 무슨 구원 뭐야. 또뭐 기독론 뭐또뭐 뭐 실천신학까지 수도 없는 걸 배웠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어내 동기들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냥 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뭐 어떻게 했고 신학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건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어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테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또 인간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큰 거대 담론과 같은 그거를, 어, 놓치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다 알던 이야기였네. 결국은 복잡하게 막 공부하고 했지만 결국은 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신학으로 확인을 했을 뿐그그 돌아가는 과정이 뭐 돌아가거나 아니면 성숙됐거나 해서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 하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웃음>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 설 교리다 설교를 들어보고 나면 다 교리 이야기만 연락에 막 하잖아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제가 성도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게. 관심이 있을까? 저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가 해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본말이 전도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디테일에서 뭔가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큰 의미에서 어, 굉장히 큰 관점 음. 버드아이뷰 항공뷰하고 네. 스트릿뷰를 같이 종합해서 볼줄 아는 네. 그러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예전 사람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 상황 속에서 스트릿뷰만 봤을 것이고 음. 음. 우리는 그 스트릿뷰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항공 버드 아이뷰 항공뷰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우리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스트리트 뷰를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지나가네. 예, 역사를 통해서 볼때 아, 우리의 삶도 항공뷰로 볼수 있다. 음. 그리고 그것을 볼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좀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의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디테일도 중요합니다 뭐 신학자들이 그 디테일 가지고 싸우는 거 혹은 뭐 두꺼운 책을 내면서 논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혹은 일반인들의 혹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그래서 신학이 점점점점 사람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신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그 그렇죠. 신학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음. 생각을 하,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신학 중에 민중신학이 지금도 굉장히 해외에서는 아, 한국 그러면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 민중신학을 그거, 지금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국의 신학은 예. 아무 진다 그 수입이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중신학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혁의 운동으로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음, 음.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나 뭐 웨슬리 신학이 지금 어떤 사회 변혁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학으로 자리매김하는가 라고 네. 물어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네. 그냥 목사들끼리 서로 그냥 알고 있을 뿐이고 또 신학자들끼리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저희 친구들 중에 지금도 계속해서 뭐 복잡한 책 써내고 어려운 음.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연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는 소 so t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음. 그래서 그 신학 연구가 혹은 그들의 삶에 고뇌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이런 측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맞아요. 역사 신학이나 신학 자체가 완전히 그~ 허황된 이야기 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이제 맥락이 비슷한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고민에서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결론 제가 내린 결론은 아신앙은 삶이다 이 가장 큰 그~ 축축 축 혹은 가장 큰 정의가 신앙이 삶이지 뭐~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런 고민 끝에 저도 그런 그 나름의 제 신앙의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인데 아... 그리고 또 그...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이런 겁니다 어떤 교조주의를 지금 이제 벗어나야 한다 네. 아, 웨슬리 종교가 아니에요 감리교는 음. 웨슬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그걸 고백하니까 그런 웨슬리 신앙이고 칼빈,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네. 칼빈이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절대 그쵸? 진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마치 칼빈을 무슨 예수님의 대리인, 신의 대리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무함마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조주의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칼빈에 대한 우상숭배, 웨슬리에 대한 우상숭배예요 음. 그들이 절대 무오류를 얘기했다고 어느 누구도 루터가 교황의 무오류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개신교를 열었는데 거기에 대 저항했는데 왜 지금 칼빈은 무오류처럼 받아들여집니까? 네. 왜 웨슬리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이 없고 음. 그런 교조주의 다시 칼빈으로 돌아가서 뭐 칼빈의 어떤 사상을 회복하면 뭔가 될수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그런 무, 교조주의적인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네.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신학은 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삶의 태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좀 왜골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세상, 세상하고 세상 담쌓고 아, 성경 연구하고 뭐 이게 마치 좋은 신학인 것처럼 또 일반인들 신앙인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아,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은 뭐 돌아보지 말고 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소위 말하는 한참 시끄러웠던 그 인문학적인 요소 인문학에 대한 그 인문학 필요 없다 그거 다 인본주의다 성경만 알면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태도들이 그런 주장들이 나온 나오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그런 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좁은 시야, 넓게 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 뭐 이런 게 문제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슈, 이런 이슈들도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신학이 필요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고백들이 다시 필요하거든요. 갱신돼야 된다는 것도 사실 그 끊임없는 리폼. 개혁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 시대에 맞는 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음. 끊임없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옛날 17세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치. 16세기로 돌아가고 네. 그리고 뭐 웨슬리 같은 경우 18세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 18세기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의 시대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해석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때 당시를 교조주의적으로 네. 다시 회복하고 그게 무슨 교리인 것처럼 음. 그거를 고수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네. 도움이 되기는커녕 기독교나 혹은 이 종교를 중세시대 혹은 뭐그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시대와 떨어지게 만드는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큰 틀에서 볼때 우리 시대에게 지금 요청되는 신학은 무엇이고 우리는 뭐를 지금 찾아놔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성화라는 측면은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음, 네. 어, 웨슬리하고 칼빈에게서 둘다 중요한 것이에요, 성화는. 둘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차이점이라기보다. 조금, 조금 ]あります. 다른,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다른 점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것도 <웃음> 다르게 보면 수없이 달라요. 음. 디테일로 음, 네. 따지다, 따지다 보면. 음. 근데 그 디테일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음... 그래서 디테일을 따져가지고 어떤 성화가 좋다고 판명이 나는 그러, 게 아니고 <웃음> 어쩌자고 그걸로 어떤 성화가 좋다라고 뭐 이기면 그 거기에서 누가 상줘요? 음, 그러니까. 그리 그게 무슨 구원의 길의 열쇠가 됩니까? 네. 이런 무오류나 교조주의를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성화를 보자. 네. 성화라는 게 뭔지 음, 그렇게 네네. 정말 다르냐? 음. 다르긴 다르죠 다, 다르게 보면 음. 그런데 또 보면 어, 같아요 네.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칭의 의롭게 우리를 이제 죄인이지만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칭의에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칭의를 강조했던 루터 신학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으로 성화가 혹은 그것을 좀더 보완하는 측면으로 음, 네, 네. 루터는 이제 칭 믿음으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제 종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네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깔뱅 성화 또존웨슬리도 성화 이런 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대학,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을 신학 다닐 때 굉장히 오래된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죠 예. 그때 음, 연구했던 논문이 지금도 사실 그 이후로도 속, 후속 그, <웃음> 연구들이 잘 나,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저는 루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근데 아, 네. 루터의 정화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음. 루터라고 루터는, 해서 성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칭의가 훨씬 더, 루터 하면 칭의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 성, 칭의를 했다고 해서 성화를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루터가. 네, 네. 루터도 어, 칭의를 통해서 우리 안 가운데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씨앗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의로 발전한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루터도 선행을 강조했어요. 루터의 선행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도 성화를 강조했어요. 음. 그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이 나오고 그 율법 폐기론에 대한 반발로 깔뱅 웨슬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음. 율법 폐기론은 루터 시대에도 싸웠어요. 루터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톨릭에서 그 갈라져 나왔을 때 그것은 칭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값 없이 의롭게 하셨다. 전적 타락으로 아무런 가치와 가능성이 없어진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하나님의 그 층의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그 측면으로 우리 가톨릭에서 벗어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거룩한 행실 혹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나 개신교에서나 같은 이야기고. 루터, 칼빈, 웨슬리에서도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음, 음.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없다. 성화가 아니다. 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점만 부각이 되는 것인데, 네. 사실 성화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보면 카톨릭도 개신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음. 뭐 다른 다른 다르긴 달라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학적으로. 근데 실생활에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 네. 또,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음. 성화라고 하는 측면은, 심지어 루터까지도 반드시 우리 개신교에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네. 그거를 극단적으로 거부한 모든 교단, 이단으로 정제받고, 음. 혹은 우리가 그 사이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그런 뭐, 신앙, 신앙의 양태들은, 그 성화를 무시하는 형태들은 네. 전부 다 개신교나 가톨릭에서다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음. 성화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기반을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지금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시발점이 거기잖아요. 제가 볼땐 잘못된 칭이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졌고,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고,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에, 나는 교회가서 회개하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저뭐 이런 놈의 종교가 다 있어.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시작점이그 칭이 잘못된 칭이론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요. 그걸 이제 잘못된 칭이론은 솔라 피데이즘, 오직 믿음주의.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극단으로 간게 일종의 구원파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을 또 구원파는 예정론의 극단이에요. 칼빈주의의 음, 음. 극단이고 구원파가 그렇죠. 사실 칼빈주의입니다. 그렇죠. 예정론. 예정론이죠. 네. 그리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잃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한번 받은 다음에는 어떤 죄악을 저질러 심지어 죄를 저질러도 음.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서 먼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게 되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적 차원에서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시인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죄악들이 다 그냥 자연적으로 사해지는 음. 그런 자동적, 기계적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이런 오류들이 생기고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회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진정한 회계가 뭐냐, 음. 이것을 어 웨슬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게백이거든요 마음이 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종교. 네. 마음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웨슬리 음, 네, 회심에 네, 네. 대해서. 네. 네. 사실 이제 루터라든지 뭐칼뱅까지도 무슨 회심을 얘기하지 않, 않지만 웨슬리에 와서는 이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리 삶은 회심의 <웃음> 삶입니다. 회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어, 뭐, 사람마다 좀 강도도 다르고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제 바뀐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이 얕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웨슬리가 회심을 말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한편 이해가 되기는 해요. 진짜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죠. 예, 네. 진짜 마음이 바뀌면.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예, 네. 이른바 이성, 음. 자유의지, 네, 어. 혹은 합리성, 네, 이런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전체적인, 웨슬리의, 웨슬리의 예, 주장이죠. 예, 웨슬리 알미노스주의는 이미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가 하나의 전제잖아요. 장로계 신학의 전제.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없, 없다. 이게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혹은 뭐 그냥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럼 요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없다고 하는 것, 전적 부패와 타락과의 관계가 그러면 이것이 이 웨슬리의 주장하고는 어떻게 좀 이렇게. 대치, 배치 혹은 좀 다른지 이야기 한번더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전적으로 타락한 건 맞아요. 동일합니다 웨슬리도? 유지, 어, 예, 웨슬리도. 어거스틴 예. 주의예요. 전부 다 예. 어거스틴, 예. 어거스틴이 스틴 전적 타락을 얘기했기 때문에 음, 그 음, 이후에 음. 나타나고 있는 아. 신학은 예, 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이제 그걸 강조하고요 네.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음. 물론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 해결하느냐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타락으로 끝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회복시켜 주는 은혜 우리가 아. 이미 네. 이 선행적 은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인 신학적인 것인데 사실은 똑같아요. 음. 순서가 좀 다를 뿐. 순서가 다 다를 뿐이고 그리고 자유 의지와 이성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와 자유. 이성이 죄악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되게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웨슬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칼빈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걸 해석하는 후대 인간들이 문제야. 예를 들면 칼빈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유의지와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오염되었다. 완전히 의인 염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 기초에서 어, 자유의지는 뭐 죄, 자유의지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치 죄인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단입니다. 음, 음. 그렇게 해서 하나도 없으면 인간은 로봇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강요되는 대로만 네. 뭔가가 주어진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없어진 로봇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생각난다 호모 압스컨디투스 예. 예. 예. 어. 그러면은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짓는 것도 인간의 책임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서 무조건 죄를 지어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하는 게 없어요.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 돼버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 다 했지만. 네. 하나님의 주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책임도 되죠. 그러면 맞아요. 하나님의 책임을 통해서 인간을 벌하는 거예요. 음, 음. 하나님이 잘못해놓고 인간을 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은 새디스트 같은 거예요. 네. 모르는 그래, 모르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악하게 악한 음. 신으로 묘사하는 엄청난 이단에 빠지게 돼 버리는 네. 인간의 자유유지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순간 그런 모, 모순에 빠져 버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가끔씩 그런 주장 있, 있어요. 왜냐면 하 네. 자기도 아는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음. 마치 진앙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어그 악신, 마귀처럼 묘사하게 버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의단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목사들 중에도. 착한 그 착한,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그 신성모독하는 착한 그렇지. 신성모독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그분들은 그렇네요. 그렇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아 마귀로 만들어버리는 네네 네. 악한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실 이중예정론도 그런, 그런 입장이에요 음. 선하게 보면 선한데 반대로 보면 악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음. 자유의지 자유롭게 죄를 선, 선택하거나 혹은 음. 악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어, 자유의지를 또는 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고 축복이다. 그런, 그런데 생각해보면 은 그래야 말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악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때는 너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근데 그건 타락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 그러면 타락 이후라고 해서 그러면 자유의지가 전혀 없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렇죠 된다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 타락한 다음에 죄로 타락했다고 하는 측면에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걸 동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예뭐 그걸 원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을 뭐가 됐든 그렇다고 해도 그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은 음.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로봇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 음. 책임을 모면해 버리는 음. 그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좋네 편안하네 뭐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뭐. 그럼요 음. 그럼 뭐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정할 거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구원 받을 사람은 뭘 해도 구원 받을 거고 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어차피 뭐. 타락할 사람은 무조건 뭘 성, 거룩한 행동을 해도 타락할 것이니까 그런 그런 이 자기의 합리화를 인간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음, 음. 그렇지 않고 책임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네. 뭔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그 책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또은 그것이 타락의 길로도 갈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네. 어 칼빈의 입장에서도 저는 그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칼빈도 성화를 얘기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지는 모습을 얘기했는데 네. 그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자체에 이미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들어가요. 음. 만약에 인간이 그러한 선택을 할수 없으면 성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인간이 음. 무조건 그냥 가게 만들어져 로봇이면 처음부터 그냥 서, 음, 음.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지. 아예 처음으로 나갔을 때. 네. 네. 루터도 극단 처음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아 이거는 마치 사람이 마차를 모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악한 주인이 말을 몰면 악한 길로 가고 선한 주인이 말을 몰면 마차를 음. 몰면 나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자동차인 거예요. 네. 자동차는 우리 사람이에요. 네. 악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자동차가. 네. 선한 사람이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운전을 하면 그 자동차는 선한 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루터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음, 음. 사실 그 유명한 루터, 이야기죠. 그건. 네, 루, 루터의 이야기, 그 루터의 모든 사상을 다 대변하지 않아요. 루터도 선행을 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루터는 그 말만 한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가 전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시야처럼 떨어져가지고 점점 점 음. 실제적인 의의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또 여러 군데 써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빈도 그런 것을 받아서 이제 성화에 대한 사상을 얘기를 했고 음. 그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칭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네, 칭의를 받아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 칭의를 받고 저 하늘나라로 그냥 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렇죠그 아니라 성화라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음. 시작인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라나게 된다 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자라나지만 그 안에서 씨가 점점점점 자라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런, 이런 과정들이 통해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키워나가는 것 네. 그것이 결국은 성화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화의 핵심 혹은 시작, 시작 단계는 웨슬리랜드 회계라고 보는 겁니다. 회개, 마음이 바뀌는 것. 음. 마음을 변화하는 것. 근데 그 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이미 회복된 하나님 면에로 회복된 자유의지와 이성이 그회계 안에 개입이 돼요. 그러면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러니까 좀 수, 수치로 이야기 한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100%까지는 아닌거 아닐까?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거죠. 어, 완전히. 예, 예. 네, 음, 네. 음. 근데 완전히 있지만. 회복됐는데 왜 죄를 선택하지? 그러면 자유의지는요. 죄를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의지입니다. 음, 그렇게 나면 죄를 선택할 수 없으면 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의 극단이네. 예, 네, 예. 네, 네, 네. 완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게 죄를 선택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아담 이야기를 할때 네.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죄를 선택할 아니면... 의지, 죄를 선택할 가능성 혹은 죄를 선택할 의지가 없으면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지. 아니에요. 정해진 의지지. 안대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죠. 그렇죠. 반. 향쪽다 극단은 다 로봇이에요. 죄만 가게끔 하는 것도 로봇이고, 법만 네. 선택하게 하는 것도 로봇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자유의지고. 그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회개가 가능하게 된 전제가 되는 거죠. 음... 자유의지가 없으면 회개도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 회심 회개가 가능해요. 그렇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그게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가 깨달을 회심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 마음을 막을, 먹을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고. 네. 그냥 가던 대로만 가면 되는 거지. 네. 내가 돌이켜서 회심한다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음. 네. 그래서 회계와 회심을 통해서 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음. 네. 이 웨슬린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회계를 통해서 경감으로 음. 들어선다. 음. 이미 그러니까, 예. 의롭게 되었고, 칭의는 되었고. 예. 예, 예. 들어갈 네. 자격이 있어야 이제 문에 들어갈 자격이. 예. 네, 현관문으로 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포치. 현관 음. 앞에 조그만이현관 안에 이 앞에 있는 요그 거기 이제 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회심 회계로.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심 회계가 또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 회계했으면 다지, 회심했으면 다지 아니에요. 음. 그냥 고장 문이에요. 어. 그다음부터 이제 안으로 집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집을. 음. 그걸 이제 정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음. 회개와 회개는 문을 문을 열고 그렇문 열고 끝나는 법은 없죠. 네.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서 들어가야지. 거기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게 이제 거듭남. 새로 음. 새로 태어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네. 지금까지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조금씩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선택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음. 이 점에 있어서 칼빈하고 웨슬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음. 칼빈주의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히려 칼빈을 성화를 없애버리는 성화를 무력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 점점점점 실제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지는 않지만 네.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진정한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음.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행이라고 말해요. 선행. 선행. 선행들이 나타나야 돼요. 음, 음. 쉽게 말하면 선행이에요. 이 선행의 성, 선행을 의 성, 선행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감, 네. 이게 감리업뿐만 아니라 개신교는 거기에 대해서 큰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화의 결과로 선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성화했다고 하면서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예. 계를 했다고 하면서 성화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거짓말인 거고. 음. 그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속여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앙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거나 성화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층의, 층의 자체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 믿을 수 있을까? 네.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을 떠나서도요 그냥 신앙하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을 했을 때도 아니 어떤 사람이 에, 성화가 돼가 그런데 악한 행동을 해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기를 근데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가능한 것이지. 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성화가 아니에요. 음. 무슨 얘기냐? 사회적 성화예요. 음, 나 스스로가 나에게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렇죠. 셀프가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성화인데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네. 사회적으로 나타나야 성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지. 단순히 보면 성, 주,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그쵸?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음.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화가 되는 것이지 음. 나 스스로 내가 성화가 됐다 나 스스로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성화이지도 않고 그것이 어 실제로 존재, 의로움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 스스로가 판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정광훈 지도 지가 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나님하지 하나님하고 뭐, 지, 지 마, 뭐 맞장도 뜨는 건 아니에요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사회적 성화, 사회적 그 음. 복음에 대해서 메슬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묵상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음.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라 수도사들은 그렇게 해요. 그 그렇죠. 수도사들은 네, 뭐 수도원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와 묵상과 노동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 갖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 성화가 됐겠네요, 전부다. 그렇 네. 근데 꼭그렇가 않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사랑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모두 끊고 본인이 스스로 혼자 틀어박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될때 그것을 그쵸. 우리가 성화 네. 그렇죠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선행론을 얘기했을 때 혼자서 착한 척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셀프가 없어지는 거, 자아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없는 이기, 이기심이 없어지고 이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타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그걸 정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볼때 한국 교회는 바이단이야. 그 기준으로 하면 바이단이에요. 뭐야 이게. 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상관없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일대일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대일 관계를 가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 님이 음. 오늘 내가 나타나서 너, 너와 일대일 관계를 갖겠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음. 스스로가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 뒤에서 들린다고 하는 거는 환청환시 그거는 오히려 더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고 그러면서 자꾸 예언이니 무슨 뭐 그런 그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큰 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면 그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개인이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주변 사람들이 음. 알수 있는 거 그것이 성화다 예. 오히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음. 정리하는 그렇... 게 나, 나을 것 어, 같아요. 복잡한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뭐 하나님을 사랑하니, 펜 소리를 다 해도 주변에서 볼때 야, 재련 좀 이상한데, 제 기독교 환자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카톨릭은 어 저는 카톨릭에 대해서도 뭐 이단이다 뭐. 어.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 많이 개신교 안에서 보고 또 사실 카톨릭도 개신교를 많이 무시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경험을 했는데 네.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을 한다면은 누가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을 나타내 보이는가, 성화 누가 더성화의 삶을 사는가. 웨슬리가 칼빈하고 경쟁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어떤. 음. 신앙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사는가 그걸 경쟁해야지 거룩한 행동을 네. 거룩한 삶을 경쟁해야 그것이 이웃에게 좀더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지 바른 신앙이 뭐고 그런 것만 얘기하면서 남들을 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라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남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존재가 에휴, 지금은 누가 더 망가졌나 이거 대회하는 것 같아 이 그렇죠. 경쟁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한가 건물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음. 그 전체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피하고 그러면 교회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들만 알고 시끄럽고 지저분해지고 또 배려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피해를 건물주의 깊이 대상 1호 교회 우리가 제가 장소를 지난번에 카타콤 장소를 만들 때 우리는 애초부터 이제 뭐 교회처럼 하려고 한건 아니었고 그냥 카페 만들려고 하고 그랬었으니까 어, 교회를 한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한다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쯤 되니까 그냥 봐 이제 교회, 당연히 교회 싫다 이렇게 찍그 건물주도 근데 나올 때쯤 되니까 한 4년 4년 정도 하고 나왔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들은 음, 뭐 일단 첫 번째 새를 밀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조용하게 있었고 물론 뭐 비어 있는 시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그그 음, 그, 그 기억이 나네요 건물주가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막뭐 깎아준대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뭐그뭐 그뭐 깎아줄 테니까 그래도 있으래서 안 된다고 우리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음. <웃음> 근데 지금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가 그 주일날만 되면 주차 그런 거. 네. 아무 데나 막 주차하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마이크 써 가지고 사람들 깨우는 거 굉장히 다반사예요 어. <웃음> 그런 교회가 그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어, 주면서 음. 스스로는 은혜 받고 항월경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라 고백하는 것이 그럼 그건 성화인가 음. 현대적 개념에서 성화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거룩한 행동이라는 건 뭐냐 네, 이런 고민을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네. 제가 전에도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음, 왜 그러냐. 음. 우리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음. 예를 들어서 밤늦게 내가 TV를 혼자서 봤다. 네. 이거는 선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선하지 않은 행동일까요? 윤리적인 것일까요? 비윤리적인 것일까요? 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룰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치. 많이 소비했을 수도 있고 네. 네. TV라는 것을 통해서 음. 내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음. 혹은 내가 TV를 보는 이 행동 자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음.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 단단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옷을 하나 내가 사서 입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이 옷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착취 동력을 뭐. 통해서 착취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싼값에 소비한다고 하면서 이 옷을 즐기고 있는지 그거 알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커피.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커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삶의 현대사회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는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해서 음.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고민을 그냥 딱 어, 제거해 버리고 음. 이제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 정치, 경제, 사회도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 요즘에 난방비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이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난방비가 없어서 추워서 그냥 혼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많을 거예요. 예, 전기장판만 피, 피고 막 그렇게 하다가 혼자서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물가 오르고 생활비는 그대로인데다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그분들에 대한 연대, 도움이 없이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그냥 TV를 밤 늦게까지 봤다는 사실 자체도 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윤리적인가? 고민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음.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순간에도 저 바깥에서 폐지 죽고 다니면서 추운데 그 고생한 사람들을 같이 있다는 마음을 한켠에는 가지고 있, 있으면서 뭔가를 할수 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선행의 문제가 거룩함의 문제가 옛날보다 좀더 복잡한 문제가 됐고 이것이 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그런데 예. 네.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우리가 어, 혼자서 사는 세상이면 24시간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는 내가 농사지어서 뭐 우리 사회도 한백년 100년 전부 까지만 백 년이 뭡니까 내가 농사지어서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피해줄 일도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양보 뭐. 이거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시대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의 영성 소위 말하는 영성도 제대로 된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단초적인 단세포적인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웨슬리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웨슬리가 어, 소외된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부터. 음. 그 옥스퍼드 있을 때도 감옥을 찾아가서 방문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감리교 운동의 여러 가지. 감리계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신앙운동, 부흥운동이라고만 착각하는데 노동자합운동을 같이 했어요. 음. 뭐, 네. 예, 노동자들이 굉장히 노동적으로, 노동을 적노동 착취당하면서도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게 18세기의 아, 영국입니다한국에선 빨갱인데 지금은 뭐 다른가 싶기도 한데 음. 지금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쵸, 사회에도 우리나라 더 하죠. 노동조합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는 것이 결국은 성화, 보금. 음. 이 사회가 그메슬리가 살던 시대가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거룩해지는 것을 결국은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의 미국에서도 진앙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한 미국이라는 사회는 거룩한 사회가 될수 없고 깨끗한 사회가 될수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예해방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라 해서 거기에 헌신했거든요 네. 이런 사회적 선언 진앙적 선언 이것이 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성화를 통해서 어,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결단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음.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개인적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는 차원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의 차원에서 네. 혹은 기독교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럼 한국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뭐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가? 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화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조금 바뀌었어요.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제 신앙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뭐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 소위 말하는 그 배경 안에 있으니까 뭐 어떤 개인의 영성, 저도 한때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들어보려고하고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보려고 하고도 했는데. 어...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지금은 제 태도도, 태도가 바뀐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난 지금은 내가 굳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안 물어봐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해요, 그냥. 그리고, 어, 아니면, 뭐,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또, 동시에, 일단 그, 영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개인의 영성이 끝이 전부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공공의 영성과 사회적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영,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어서,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 이러는 시간에 가서 차라리 하나라도 더 행동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저도. 그게 오히려 더 지금 저의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소위 말하는 기장 목사들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또그 <웃음>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이른바 스테레오 타입 그런 음. 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차이점은 없는가 할빈하고 음. 웨슬리의 성화의 네. 차이점 차이점이 있어요 뭐 점진적인 것이냐 뭐뭐 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겁니다. 할빈주의에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항상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완전한 성화를 만들 수 없어요. 음, 네네네. 그런데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성화가 이루어지는 혹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음, 큰 차이네요. 예, 큰 차이에요. 네.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엄청나게 큰 차이에요. 이 음. 세상에서도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웨슬리는 자기가 완전히 경험했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러면 이게 완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음,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면 요한 일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막 어마어마 어마무시한 말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 그러면 죄 짓는 사람 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닌 아니, 아니고 죄를 안 짓는 놈이 어디서 세상에? 근데 그 배경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알기로 뭐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한90 정도 된 나이에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그때 한 말이라면 이해가 돼. 나이 90, 100년 다 살아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 그, 죄질 힘도 없을 테고, 그 사람이 성숙하게 계속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저는 그런 경지에이를수 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20대, 30대가,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죄안 짓는다. 이런 말할수 있나? 이렇게 될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차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이제 에슬리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 완전한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 완전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까? 불안, 불안전한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 같은 경우는 동방교회 영향을 받았다. 음... 동방정교회 이렇게 네. 뭐 학자들이 거의 다그 동의하는 건데 왜냐면 본인이 그 동방교회 영향을 받은 독서 목록도 쓰고 거기에 영향을 영향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동방교회에서 볼 때는 인간의 부분적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부분적 타락. 네. 왜냐면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음... 인간이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 정확하게 예상을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동방교회는 신화 하나님과 같이 합일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봐요 아 신일 합일 예 신일 합일 그러니까 인간이 신일. 사실 뭐 죽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볼때 인간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무대로 완전히 회복되고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거룩해져서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음. 단계에 이를 수 있고 해봤다. 요실리는 음. 해봤 제가 경험주의를 말씀드리잖아요. 예 네, 네. 해봤다. 해봤다. 전행과 사랑으로 아, 뭐지? 결국 믿음이 완전해까지 이루는 것을 나는 경험을 해봤다. 음. 완전해까지 그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그,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공자님 말씀에서 발견을 했어요. 네. 이소인의 완전을. 음.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자님이 자서전을 짧게, 자기의 삶을 짧게 요약한 자서전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십 유이지 우학 우학 학문에 열다섯 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네 삼십 세 이립 인생관을 확립했다 뜻을 세우고 뜻을 세우 이 이립은 이제 인생관 그다음에 어 마흔 살에 사십이 불혹 다음 마흔 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오십이 어, 지천명 네신살이 되니까 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고 62 이순 예0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2 종심소욕불류구 70살이 되니까 종심소욕불류구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을 넘지 않았다 네 중심 소유 분류고 저는 이게 이게 마지막에 그리, 그리스도의 완전을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지배되는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의 뜻대로 그냥 행동을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경지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음.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음. 많은 사람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점점 점점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인생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어떤 특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에 품는 모든 욕망과 의지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이제 형자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만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해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부흥회 할때 은혜 받아가지고 뭐불 받고 하면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련회 때 우리가 막 가서 저을 우리 생각해 보면 수련회 때막 은혜 받고 뭐 내가 이제 막 변화되겠다 막 하는데 그 며칠 안 가잖아요. 그 저는 그그그그 그, 그, 그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개성의 네. 입장에서는 그건 유지가 네. 된다고 쳐도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욕망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욕망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음, 욕망 자체?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리면 제가 당뇨가 있고 지금 또꽤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어. 투병 중인데. <웃음> 그렇지. 투병 중이죠. 네, 투병 중이죠. 그런데 당뇨를 앓고 나서 제가 사람들하고 이제 당뇨 환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 거를 좀 먹고 싶은데 단 거를 못 먹어서 힘들다. 네. 예, 예. 당뇨 환자들은 단 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케이크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고. 그렇대요. 그게, 그게 더 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안 돼서 그러는지 더 많이 먹고 싶어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은혜를 받, 가, 받았냐면 제가 당뇨 환자가 되고 나서부터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단게 별로 안 좋아요. 음. 너무 달면 싫어요. 뭘 음. 먹다가도 이거 너무 다네 그러면 그걸 그냥 안 먹게 돼요. 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싫어하게 돼요. 음. 욕망 자체가. 네. 그럼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보는데 음. 나이가 굉장히 들고 어떤... 그. 거룩함에 점점 다가가면 음.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 딱 일치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혹은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기뻐하지 않는 건 그냥 그냥 별로 안 좋아해지는 그런 경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음. 그런 게 완전히 아닐까.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호영 제이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생 님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단계를 초월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나이 90이 넘으셨지만. 네. 근데 이유생 님의 특징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뵈 보면 이분이 살아가는 그냥 모든 삶 자체가 그냥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 속에서 거의 거의 그냥 다어 완전에 가까운 삶을 그냥 사세요. 음. 딱히 내가 뭔가를 노력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는데 그냥 성품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향, 주님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을 계속 향해 가면 분명히 성화되고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뭐 80%, 90% 그 이상을 채워갈 수 있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과연 100까지 갈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거, 혼자도 네.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완벽한 사람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 대한 뭐 이렇게 그 죄의 고백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게 아마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 한편은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막 저를 보고서도 막 목사님 막 훌륭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내가 뭐하는거 봤나 <웃음> 나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네. 어 아까 이영희 선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이영희 선생님이 그럼 부처님 가운데 또 막처럼 모든 걸다 허허하는 분이야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음그지 그렇죠 굉장히 모든 것에 철저한 분이세요. 네. 계획을 세우거나 그리고 그 철저한 자기관리, 자기통제의 핵심에는 네. <웃음> 타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불리한 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음, 음. 부정확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음. 특히 이제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예, 더 예,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는 인간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 관계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완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그 도상에 있어서 이루어 다 이루어서 그건 다, 죽은 다음에 이룰지 몰라도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고민이 있죠, 갈등이 있고 음. 저도. 네. 이러한 일, 일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도 저도 그런 걸 느끼고 뭐 저,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음. 그런데 그 갈등이 없어야만 완전한 게 아니라 그 갈등 음. 자체가 완전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음. 네.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감각과 스스로가 그것을 노력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으면 그러한 고민과 갈등 자체가 아예 없어요. 현국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는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그건 갈등이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냥 신화니까 네. 하나님과 그냥 완전 영화 예. 네. 하나가 되버리니까 그건 이질성이 아니라 갈등이 없고 개성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나 개개인의 개성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황 속에서 완벽한 완전함에 경험을 하는 그것이 저는 뭐 영속적인 것이 아닐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웃음> 우리는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양심에 혹은 마음의 문제들을 그 고민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가책들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느끼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 결국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구체적으로 볼땐 그렇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효연 선생님의 그 핵심은 저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요. 음.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수호지심. 수호지심. 네. 인간이 역할. 가져야 되는 적절한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존재할 때 그것을 사람을 항상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그것이 그분의 삶을 그렇게 제가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제가 옆에서 목격을 할 때는 아 저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가까운 삶이 될 것이다 그, 그 지금 이제 말씀을 해보신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아 어, 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칼빈주의적인 기초에 있다 보니까 아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 어, 완벽해질 수는 없는 존재. 야 완전조차도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해지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건 완전해질 수 있지만 완벽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음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뭐,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같아지기도 하고, 또 인간이 연약한 죄인이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빈도가 적어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수치로 100이라고 하면은 뭐한8십 90%까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10%까지 거뭐그 10% 뭐못 그뭐 채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죄를 지으면 남에게 큰, 큰그 아픔을 주는 피해를 주는 죄가 아닌 다음에야 넘어질 수도 있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굳이 완벽을 지향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어, 특별한 잘못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완벽하지 네. 않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예 처음부터 네. 완벽은 안 돼. 완전은 안 돼. 음. 그렇게 포기해 버리고 성화를 그저 단순히 따라서 가기만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실제적인 성화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라 생각을 하고요 음.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능력이 지금 회복되어 있으니까 또 가능하다 네. 완전히 가능하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나가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음. 대학 입시를 내가 간다고 생각했을 때내 목표하는 대학이 뭐, 예를 들면 한국, 한국 학생들은 다 서울대학교 가는 게 목표잖아요. 아, 어차피 나는 공부해도 서울대를 못 가라고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음. 아내 목표는 서울대가 가능하구나. 또 열심히 하면 내가 서울대 갈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필질적으로도 음, 네. 그렇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타협해버리는 것, 그리고 어차피 안 되니까 모순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타협 하는 경우에. 음근데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 실망감, 심, 좀 심하면 죄책감도 생길,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표가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에요. 음. 선생님 지금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목표를 갖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 입시라는 거는 20대 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 목표니까 그거는 거기에서 자, 좌절감이 올수 있지만 언젠간 대학 가, 100살이 넘어서도 대학만 가면 된다. 음. 그럼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아 가면 되는구나. 완벽해 완전히 한번 이루어보도록 오늘또 한번 나 좌절하면 그 다음에 한번또 가보는 거고 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 보면 어떤 땐 좌절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완벽한 실패는 아니구나. 음. 할 수가 있구나. 음. 또 뒤로 물러서도 그것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아 내가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갈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모의고사에서 내가 요번에 실패했어도, 아, 나는 안 돼. 좌절, 자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번에 좀 잘못 봤네. 또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네. 그래도 내가 이거를 다음, 1, 2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내가 해서 서울대 가겠다. 갈수있어요 누구나 다. 음, 그건 누구나 다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그거 뭐, 뭐가 어렵겠어요. 할수 있죠. 누구든. 음. 그러니까 그런 누구든이라고 하면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목표 자체를 스스로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가는 그런 도성, 도상에 있다면 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고 또 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 너 알아서 해 완전히 이르러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손잡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주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음. 어떤 때 미끄러져도 손 잡아주고 어떤 때 실패해도 좌절감을 느껴도 다시 힘을 줘서 가게끔 만들어 주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 내 스스로 만들어 자유의지로 만들어 주는 인간이 이룩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인 것이지. 그 과정이 결국은 완전해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지. 음. 이게 안 돼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능력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초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웨슬리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긍정과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고 할빈의 경우는 에이, 인간은 여기까지일 거야 라고 하는 한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예.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성화를 얘기하면서도 완전을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음. 저는 성화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인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인간의 가능성 네. 아까 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인간 안에 은총으로 자유의지나 이성이나 우리가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고 라 정말로 그게 은총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해까지 이룰 수 있는 도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믿고 가면 된다. 네. <웃음> 그또 네.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네? 또 하나 또 다른 측면. 그러면 음. 사회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도. 음. 사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음, 음, 음. 이건 안 돼. 네. 우리 사회는 어차피 개인이나 사회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개인이로 사회가 되는 완전히 안 돼. 사회도 완전해질 수 없어. 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아, 어차피 사회는 포기뭐 <웃음> 음. 하다가 힘들면 반도 해야지. 아, 역사에서 대본 적이 없는데. <웃음> 대본 적이 없잖아요. <웃음> 네. 그러나 대본 적이 없지만 불과 2000년 안에 인류가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될줄 이런 생각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음. 심지어 우리나라만 쳐도 100년 전에, 100년 후에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뭐 단순히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뭐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발전하게 될 줄, 이렇게 발, 달라지게 될줄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버드아이뷰가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망가진 것도 있잖아요. 망가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19세기보다는 낫고요. 그래도 음. 20세기보다는 낫고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나아질 수 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라 희망을 갖고 그 희망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원동력을 우리가 만든다면은 그게 훨씬 더 음. 그, 동력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측면은 있네요. 정말 패배, 패배주의적인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음. 안 돼. 역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 걸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될 수는 없어.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패빈주의는 근데 그렇게 아, 그런 전제를 갖고 있으면 굳이 노력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에이, 그래도 씨, 머리 깨져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을 추스리면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될망정 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어차피 안 되는 거를 해보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수 음. 있는 걸 하자 네. 그게 뭐냐 교회 만들고 건축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음. <웃음> 그쵸 그렇죠. 그거는 뭐 빚내 가지고 사람들이 음. 큰 예배당 만들고 쉬운 그 오히려 어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종결이 될수 있는 문제예요. 가능하고 음. 완전히 될수 있어요. <웃음> 거는 완결이 될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로만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눈을 돌리고 음. 그런 문제들로만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음. 근데 그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회피적인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이 땅,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 정의가 흐르는 정의가 통용되는 혹은 세상이 정말 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식으로 될수 있다라고 믿고 음. 그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다른 방식으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음. 요소가 거기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거는 다르긴 한데 근데 또 아까도 말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다가 그 희망을 품었는데 안 되면 그 좌절이 더 커지니까. 네. 사람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거든요 좌절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좌절하는 거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음. 물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좌절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렇, 그렇게 하신다 저는 믿지만 음. 그러나 낙관주의 은총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좌절해도 내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음. 그 힘의 원동력은 뭐냐 에, 몰라 어차피 안 되는 거 대가리 깨져도 해보자가 아니라 네. 아하나님이힘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은총이고 그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훨씬 더 우리에게 더큰 지금 좌절했지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 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힘이 된다 저, 저, 전에도 그런 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사실 일제시대 동안에 해방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그리고 그,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목표라고 봤을 때는, 그걸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절을 합니다. 음, 그래도 언젠간 되겠지. 음, 막연하지만, 될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은 거야, 끝까지. 음, 지금 우리의 삶도 단순히 몇년 뭐, 이렇게 힘든 정치, 경제, 이 어려움 자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냥 무관심해지거든요. 네. 이게 아니라 아, 여기에 좌절이 있지만 이 좌절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거룩하게 만드는 힘, 성화라는 게 그런 건데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행보다 훨씬 더 크다. 은총의 낙관주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래서 렇죠 점점, 점점점점 더 네. 한걸음 한걸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음.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칼빈과 웨슬리의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점이 그럼, 있죠 같은 점이 도 있어요. 있지만 음. 네, 차이점이 있죠 뭐 한번 해보고 뭐안 되면 할수 없는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에요 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네. 시작되지만 인간은 할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이 무시되지 않고 음. 인간을 파트너로 음 같이 협력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협력자로 하나님이 네. 초청하셨다고 하는 측면과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네 걸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네. 아, 어떤 의미에서는 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제가 전에 중독자들을 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중독 환자들을 만나서 그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죠.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치료적인 활동들도 했었는데 네. 그분들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재발한다는 거예요 음, 음, 음. 술을 안 마시려고 했다가 금방 또 재발해요 재발하면 그냥 다시 마시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거죠 중독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의지가 통영이 되면 중독이 아니에요 음. 의지가 소용이 없으니까 중독인 것이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주를 하려고, 단주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큰 좌절감이고요. 음. 그래서 그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작심 삼일이에요 작심 삼일 그렇죠. 네. 마음 먹고 한 3, 4일 하다가 이제 금방 또 마음이 약해져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작심삼일도 100번만 하면 1년을 채울 수 있어요. 음, 작심삼일이라고 해도 3일마다 한 번씩 다시 마음을 먹으면 되거든요. 조금 실패가 있고, 조금의 후퇴가 있어도 그때마다 다시, 그때 다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음, 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도 다시 결심하고 두 발짝 나가면 약간 나가는 거거든요. 두발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그삶에 이른바 시련 속에서도 완전한 좌절은 없다. 음, 네. 완전한 좌절은 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는 이미 정화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고. 이게 심, 실패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음. 결국에는 이게 완전해까지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다면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게 없어서 어차피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같아요. 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거는. 어 그거, 하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좀더힘 음. 있게 용기를 잃지 않고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저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해보기는 하자. 안 되면 할수 없고, 해보기는 하자.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오늘도 어, 기어이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만났습니다. 아, 음. 어, 그 어, 뭐가 다른 게 별로 없는데 했는데 아 여기서 큰 차이. 이거는 좀큰 차이예요. 그그 그 차이를 이제 다, 다시 얘기하면, 음. 어차피 하나님이 어,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 은혜로 될 거니까 네. 지금 실패해도 또 한번 해보자 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얘기 그, 그,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네. 얘기할 때 음. 아,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어요 음. 하나님이 이미 성공했어요 완전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믿고 한번 음. 실패했지만 또 한번 해보자 또 한번 시도해 보자 조금 더 나가보자 이, 이런 말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한번 그렇네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이 웨슬리에 대한 음, 진, 진짜 진짜 웨슬리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알게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웨슬리가 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안돼 되지도 않는 건데, 그그 그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랬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웃음> 이해는 되네. 예, 네. <웃음> 이단은 아닌데 이단을 만들어서 문제였던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분들도 또뭐 칼빈이 맞거나 웨슬리가 맞거나 모르죠. 그냥 내가 좋은 거 택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수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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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비타민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3. 천연비타민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품질의 알로에 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질 좋은 알로에 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 u p e r a e o t i n c o 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 건강 대학 또는 타카오톡 에서 엘레 오틴 을 검색 하 시면 됩니다.